1억호전 이후에 계속해서 기준선 을 지지를 벗어난 적은 없었어요 기준선 지지를 벗어난 적은 없었고 좀 꼬리 달고 다시 말아올려서 반등을 줬었던 구간은 많았는데 지금은 4월 1일 이후에 1억호전이 만들어진 이후에 기준선을 처음으로 이탈하는 고라 한자리입니다 움직임으로 보면 은 한풀 꺾였다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모습 근데 뭐 일단은 뭐 단기 타임프레임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긴 한데요 지금은 저는 단기반등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반등 네. 단기반등 네. 단기 반등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일봉상 꺾인 모습 음. 기준선을 이탈한 모습 어, 그거는 조금 안 좋죠 네. 코로나 빔 이후로 좀 요게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추세선을 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그어놨을 때좀 트렌드가 깨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이전에 그... 요 지점이었었나? 그쵸 이렇게 수렴채널 그려놨을 때 트렌드 라인을 이탈해서 리테스트 가 받는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리테스트하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다시 말아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음, 트렌드를 지금 살짝 이탈한 상황에서 어, 그 속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트렌드가 한번 깨졌다 라고 해서 어, 완벽하게 이제 추세가 조정 국면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이 채널 안에서 움직임이 꽤나 좀 신뢰성 있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관점으로 롱을 보는 이유는 이 어, 채널에 닿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거죠 근데 <웃음> 어, 한번 찍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건,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어, 다시 상단부 채널 저항 받고 이제 한 8,400불 1 2시간봉은 구름대 하단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갈수 있을 건지 이거는 어,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아직까지는 좀 강한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요 선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 유 자리만 안 깨진다 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더 버텨볼 수 있는 거란 자리 그래서 일단은 기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관점으로 요 그렇죠. 정도 단기 배팅은 할 만한 자리라고 봐요. 단기 배팅. 솔직히 큰 관점에서는 뭐 딱히 패턴이라고 할 것도 잘안 보이고, 뭐 그리고 뭐 지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워낙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네. 딱히 좋게 보이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약간 요런 요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제 관점이라고 하면은 단기 반등 그리고 다시 뭐 떨어질 수 있는 관점이었잖아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봐서 다시 올라가면은 이제 횡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시 만불 올라간다 아니면은 뭐 떡락한다 딱요관점 아니고 그냥 만불에서 8,550 갇혀서 횡보하는 그림 저는 요게 좀 유력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뭐이정도 그래서 일단은 어, 여기에서의 한번 지지 반등은 한번 누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확률은 떨어질 거에 대한 확률인데 저 그렇죠? 떨어질 거에 대한 확률 저 떨어질 거에 대한 확률은 저항선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은 지지선을 이탈해서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1번, 자, 요건 2번 여기는 R이라고 해요. 여기는 S라고 해 봅시다. 서포트 레지스턴스죠. 아, 2번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음. 자, 다른 분들 여러분들 다 아세요. 다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번 확률이 훨씬 크죠? 그리고 굳이 지지선을 이탈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확률은 적죠 왜냐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지지선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다르게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여러분들의 이성도 알아요 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 어. 실제로 초보 투자자들도 다 알아요 저항선에서는 저항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지지선은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지라고 하는 건데 어. 이런 자리 오히려 지지를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감정에 좀 많이 좀 휘둘려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어, 저도 약간 손이 쉽게 가진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 약간 어떤 심정으로 매매를 하냐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잡을 때, 약간, 아이,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어. 그러니까 약간, 그, 겉에서 보면, 와 아, 진짜, 매매 많이 해가지고, 경험이 많으니까, 저런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사는구나라고 하겠지만, 어, 확신이 들어서 막 사고, 아까처럼, 사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고, 군침은 돌고 하는데, 막상 매수를 하려고 하면, 망설여지는 게, 어,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죠. 그런 자리에서 매매할 때, 이런 자리에서 역추세, 역배팅을 하는 게, 어, 훨씬 승률이 좋습니다. 훨씬 승률이 좋아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어, 봤을 때 일봉 차트죠. 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볼수 있는 요그 지지구간 요 자리죠. 그래서 어, 단기 반등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던 요 채널 어, 우하향하고 있는 수렴 채널 요 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반등 주고 아마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요 관점으로 거죠. 요 관점 단기 반등 어, 재차 조정 주고 이 파동을 1로 봤을 때 다시 반등이 이어졌다가 재차 이 하락 파동이 이어지는 부 어, 여기를 확장 비율로 봤을 때 여기 아, 1.13이죠. 1.13, 1.13, 1.17이 1.618까지 네, 그러면은 뭐 여지없이 그냥 걸리죠. 그래서 8550, 8200이 자리에서는, 파동이 어떻게 됐든 이 하락파동이 확장 비율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줄수 있는 근거들이 여기에 쌓여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막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1 6 1 8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좀 타이트하게 쪼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단기 반등 가능성 높은데 일단은 카운팅 관점으로 봤을 때 하락파동 한번 진입하고 1, 2, 3, 4, 5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더 내려올,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재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에서 바로 갔을 때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이게 1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1이 아니고 여기가 1이었을 때 여기 진입해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갔었던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대응하기 나름. 대응하기 나름.